우리 유리 유리꺼 괜찮아요 <웃음> 우리 그러면은 가영언니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마디씩 할게요 <웃음> 있잖아요 오늘 더운데 많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, 오늘 조명이 예쁘게 나왔을지 안무리 예쁘게 나왔을지 네, 걱정돼요 <웃음> 예쁜 사진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조심히 돌아가주세요 밥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요 더의 조심하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어 오늘 아분들이랑은 얘기를 진짜,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길게 많이 했는데 <웃음> 뒤로 갈수록 너무너무 뚫어들어서 다음에는 좀 저희가 나눠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아 여러분 헬로 우 에브리언 아 <웃음> 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? 안으세요? 더운 것 같다 <웃음> 네 정말 어, 저번에 팬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번더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, 오늘 다들 집 조심히 가시고 저녁 먹고 들어가요 그래도 오늘 비안 와서 다행이다 그쵸? 그때 인증 다들 잘해주시더라고집잘 잘 들어갔는지 고마워, 고마워요 안녕 난 안녕 어, 오늘 인증 해줄래요? <목소리> 네. <웃음> 잘 가요. <웃음> 오늘 인증 하트로? 아, 아.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래, 다 봤다, 지금. <웃음> 네, 알았다. <웃음> 아, 저 한국 팬분들이랑도 많이 만나고 싶은데, 어, 오늘 이제 저번에 봤던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많이 지내졌으면 좋겠어요 봐주 봅시다 <목소리>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네, 하트 더할수 더 있는 것 같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요? <목소리> 라디오 인가형에서 보여드릴게요 <목소리>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정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,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앨범도 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또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우와, 어. 있나요? 팀장님! 팀장님!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재미없다 그러면 은 팀장님! 팀장님 그러면은 저 분이 팀장님은 할수 있을 거예요할수 있을 거 같나요? 와! 아, 와!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렇게 해야? 안 하면 어떻게 돼? 퇴사! 퇴사! 퇴사! 퇴사! 안 하면 퇴사! 안, 안, 안 하면 스텔라 퇴사! 네 그러면은 할지 안 할지는 <웃음> 네? 나아 장난쳤는데 우리 팬분들 순진해 다이또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음, <웃음> 지금까지 안녕 음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